여기 투두 정보를 담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소에 돈을 투루 새로운 투두를 추가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근데 리액트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불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본을 복제합니다. 다시 두 번째 원소를 복제한 후에 돈을 투루로 해야 됩니다. 값을 추가할 때도 복제본에 추가해야 돼요. 참 어렵죠. 자, 이모를 쓰려면 produce 함수에 투두수와 콜백 함수를 넣어줘요. 함수의 인자인 드래프트는 투두스의 임시 복제본이에요. 이제 드래프트의 돈을 트루로 만들고 드래프트의 투두를 추가합니다. 익숙한 방식이죠. 자, 이렇게 하면 오리지널 데이터 투두에서 완벽하게 복제된 카피 투두스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리액트를 사용한다면 set 투두스의 카피 투두스를 전해주면 됩니다.